오늘은 신천 농다리에 왔습니다. 네, 이곳은 농다리 전시관인데요. 네, 농다리 전시관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표현해놨습니다. 농다리를 어떻게 만들렸을까요? 네, 이곳은 다리 사여 체험도 할수 있는 곳입니다. 네, 농다리 유래계라고요. 철원길 정합안내동 모형 하나 지금 딱 만들어놨네요 목속입니다저 굴다리를 거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에한 고속도로입니다 에이, 진천 농교 에, 농다리는 지방 유형 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포커스가 아주 음, 시원하게 쉬운. 됩니다 에, 농다리는 산르감질에 붉은 돌을 쌓아서 만들어진 다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돌다리라고 합니다. 예, 유속도 제법 빠르고, 돌만 쌓아서 만드는데도, 다른 돌다리와 같이 모양이 정말 좀 다르고요. 예, 석계들을 빠지 않았고, 그대로 쌓았는데도 견고하고 장마저도 가 유실됨이 없이 원형을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얼핏 보면, 예, 발이 많이 달린, 예, 진의 모습 같기도 하네요. 상당히 물도 요소이 상당히 쎄네요 네, 최근까지 유실로 인해 24칸만 남았던 다리가 보증을 통해 가지고요 28칸으로 복원된 것도 지역 단체들의 역할이 상당히 갔다 갑니다저 진천 농다리 전망대에서 본 농다리인데요 아주 멋있습니다 예, 네, 저희는 장수및을 발자국인데요. 예, 철이 건 나무데크길이 잘 놓여져 있습니다. 영국의 서광당입니다 예, 초평 저수지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 네, 저수지를 중심으로 나무데크가 잘 지금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소리도> 에이, 오늘 상당히 더운 날씨인데요 이것 아주 좀 에이, 시원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오셨네요 우와 에이, 산딸기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익었습니다 산딸기 좀다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되게 많이 따먹었죠 어디 좋아요? <목소리도> <웃음> <웃음> 아저 멀리 하늘다리 가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셔알 하겠습니다 에 예. 네, 진짜 한 달이 왔습니다 하늘에 있는 줄 알았더니 강해가 있네요 <웃음> 아. 우와 무서워 무서워 우와 우와 네 하늘다리 오신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 날씨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 하늘다리하고딱 서져 있네 어린 학생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저는 많이 왔습니다 하늘다리 오신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 기분 만땅입니다 어? 뭐 만세도 부르고 오시네? <웃음> 아, 진짜 시원하다. 손 너무 하게 생겼는데요? 이 계단이 뭐예요, 지금? 이야, 예, 계단이 이정도는 돼, 조야 계단이지. 예? 아, 좋아요, 좋아, 아 이정도에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줘야 뭐 계단 올라간 것 같지. 화이제트레킹이 예? <웃음> 어, 아니라 이거 등산입니다, 등산. 에 아주 멋지네요, 진짜. 예, 네, 진짜로잉? 발마 들었다 놨다잉? 정상 바로 갑니다 아이고 근데 여기 뒤에서 막 가라고 밀어주면 돼, 바람이 제가 네, 맞춰요 아하 상당히 조금 더빠네요 에이, 첫 코스가 좀 경사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아 힘, 힘, 힘여기 올라오기가 아이고 숨 넘어가겠네 네 하늘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여기 순살꾼들 메스 갔고요 어떻습니까 진짜 노생 사람 집사람 고생이라는데 여기 오니까 가슴이 뻥 뚫리고 참 좋습니다 분위기 하늘이 아주 기가막히게 천명하고 네저 화산길입니다 농암정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농암정이 0.5km 남았습니다 미끄럼 주지 마세요. 미끄럽습니다. 아 멋진 농암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멋진 증자가 있다니요. 아하 저평. 나는 잘 가. 얼로이르니다 나는 잘가. 내가 다행팀. 내가 다행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요.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 농다리가 다시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발 많은, 많이 달린 지내같이딱 보입니다. 에이 와 우리 인공폭포가 와 정말 시원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건너고 계시는데요 이쪽 진검다리 길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에이 용의의 기운을 받고 이제 살아갑니다 아 정말 정말 아주 좋은 우리 농다리 꼭한번더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